놀이터 안녕하세요 소사지 여러분들 소원이 다지터의 소원이에요 오늘은 소원이 놀이터 목욕탕을 해볼거예요아 뒤에 모습도 완전 때미디 모양이네 이거 엄청 귀여운데 이렇게 하지 진짜 때미같은데 너무 미밀같네그 다음에 옆에 옆에도 목욕탕이라고 써있어요 그러면은 노래를 시작해볼까요? 나는 소원이도 결정! 음, 음, 오늘도 목욕탕을 열어볼까나? 소원이들 쏙!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여기 목욕 좀하러봤어요네잘 오셨어요 6,000원입니다 네 이제 씻으러 가자 어 잠깐만 나 몸만 깨좀 재고 갈게 후, 살이 종종 찐하다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이제 가자 엄청 깨끗하다 그난 음, 앉아서 해야지 나는 서서 할래 엄청 많이 나와. 내가 이렇게 스 때가 많이했냐 물로. 이제 봉실에 시작. 비누. 물로 샹아다쉬셨다 엄청 개운해아 이제 탕어자 가자. 어 여기 양양양 툭쟁이도 있네 안녕 안녕 안녕 안녕 너네도 왔구나 여기 엄청 따뜻해 봐봐 아 그래 어 여기 진짜 따뜻해서 좋다 음 근데 난 뜨거운 거 같아 냉탕하러 가야지 어 우리도 같이 가 퐁당 퐁당 퐁당 퐁당 우와 시원해 여름엔 역시 냉탕인가 음 이제 좀 춥다 이제 가자 그도 너무 오래 있었던 것 같아 어 나도 갈래 다 같이 가자 이제 몸을 닦자 이 숟가락으로 자, 아, 그 다음에 노션을 바르자. 그 다음에 우리 빗질. 아, 우리 우유 먹을래? 그다 딸기우유 먹을래어 나는 그냥 흰우유 나는 바나나우유 나도 바나나우유 사장님 우리 우유 4개만 주세요 네 4개 하면 4천원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네 우유는요 기다려야지 아 맞았어 목욕하고 먹으니까 더 맛있어 얘들아 다음에 또 목욕탕 다시 같이 오자응 이제 집부족하자 목욕탕 러리가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Thank <music> you.